밤에 아,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대문이 열려 있었구만. 아휴. 아아 뭐, 요즘 며칠째 문이 스스로 열려요. 아무래도 우리 집 문이 오래돼서 고장났나봐. 음, 그러게. 아니, 왜 스스로 열려? 무서워. 아빠, 빨리 문을 수리하던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음. 아, 아빠, 내가 귀여워서 도둑이 제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엔 좋은 물건이 없는 흙수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훔쳐갈 게 없어서 저를 납치하면 어떡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어, 그래, 진정해. 음... 그럼 어쩔 수 없지. 문을 새로 바꿔야겠구만. 좀 기다리고 있어봐. 잠시 후... 음, 이번에 아주 튼튼한 문을 아빠가 사왔다! 이걸로 교체하자구나? 음. 어... 진짜 튼튼해 보이네. 뭐이 정도면 도둑 걱정은 없겠어요. 음. 새로문아 운잘 부탁해. 음. 그러면은 내가 이문좀 이렇게 교체하고 올게. 그래요. 저는 아침밥 빨리 준비할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음. 진짜 교체해 볼까? 어. 어. 여기다가 자물쇠를 딱 걸어주고 야. 튼튼하네 이거. 어 이제 여기 뒷문을 좀 달아줘야겠지. 음, 뒷문도 이렇게 든든하게 턱, 아유, 좋다. 아이, 그만해. 아주 튼튼한 문이야. 어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우리 가족 열쇠는 바로 이제 이게 되었다. 짜잔. 이제 이 키가 오. 없으면은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어와. 어휴, 난 밥이나 먹어야지. 냠냠냠냠냠. 여보도 밥이나 먹어. 응응 음, 음. 나 오늘 회사 좀 늦은 것 같아서 밥은 안 먹고 갈게. 요리야 여기 키 받고 있어. 난 갈게. 갔다 와. 음 안녕하세요. 와 이게 우리 새로운 키구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라 럴라 라라라라 럴라 아라 럴라 럴라 럴라 럴라 럴라 럴라 럴 국에 어떻게 입이 들어가? 입이 그렇게 크세요? <웃음> 어, 괜찮아요. 어차피 제 엉덩이로 다시 나올 거니까요. 아, 더러워. 일단 키를 새로 만들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테니까 만들 때까지는 니네 둘다 집문 잠그지 마. 잠기면 아주 큰일 나니까, 응? 아유 알았어요. 오빠, 이제 그만 먹어. 학교 갈 시간이야. <웃음> 어이 맛있당 반찬으로 키까지 먹을 줄이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유, 빨리 학교 갔다 와. 안녕하겠습니다안녕하겠습니 응. 아, <웃음> 빨래다 널었다. 음... 어휴, 문이 닫힐까 봐 겁이 나네. 문이 닫히면 집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 음... 어머어머, 저 아주머니 저 사람이랑 바람 핀 거였어? 이 드라마 완전 막장 드라마네! 아, 그나저나 이제 슬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네. 음, 이게 무슨 소리야? 어비 오는 소리잖아! 아이, 빨리, 빨래를 걷어야겠어! 아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 아이, 빨리 빨리를 걷어야지. 뭐야 어, 문이 잠겼잖아 어, 아, 뭐야 앞문도 잠겼잖아 이걸 어쩌나 문 따는 업체에 전화라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에 있고 지갑도 저 안에 있고 이걸 어쩐담 어, 애들 온다. 어 비가 엄청 오네. 어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엄마 왜 밖에 계세요? 아니 엄마가 잠깐 나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나봐. 아 엄마는 정말 덜렁댄다니까.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음어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집에 환풍구가 있는데 거길로 들어가 보자. 너희들은 작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응. 음. 리아야 잘 돼가? 응? 어, 엄마 잠시만요. 음. 잘좀 해봐. 어, 엄마 아무래도 막힌 거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좀 해봐? 아우. 잠시 후. 아야. 아야. 아니, 리아야 멀었어? 아 어, 잠깐만요 응. 빨리 나 머리 아파 어다 어, 왔어요 오다 어, 왔어요 어? 으, 으, 어 갑자기 엉덩이에서 신호가 엄마 음. 어. 어. 음.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넘어져서 머리핀으로 머리 고정해놓은 거다 풀렸어. 어? 어. 오! 굿 아이디어! 머리핀이나 뾰족한 걸로 자물쇠를 푸는 거야. 그래. 그래, 엄마가 이런 거 완전 고수거든. 음, 그래, 이 핀으로 여긴가? 여기? 느낌이 여기다! 어떡해! 비다 부러졌네? 어떡하지? 귀도 어. 그쳤고 그냥 엄마가 공준전화 좀 갔다 올게 문 열어주는 업체가 있거든 그쪽에 전화해야겠다 아휴 돈 아까워라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오빠가 키를 먹지만 알았어도 에휴. 아..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키 아저씨 금방 오신대 어? 어? 어? 어? 어? 어? 갑자기 배가.. 어배 아파.. 엄마!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아야 안돼! 리아야 조금만 참아! 금방 오실 거야! 난못 참아! 어, 어떡하지? 어... 이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나! 어. 나, 방귀를 끼었어 어, 나, 그냥 못 찾겠어. 그냥 쏴야겠어. 어? 어, 안 돼, 리아야. 아! 어. 어. 어. 어? 어? 엄마, 길을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어, 진짜, 더러워. 으응. 어, 진짜 코. 댕 달아와! 요루루! 네가 선택받은 엑스칼리버의 주인이 되어보겠어? 네가 아이. 뽑아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리아야! 요루루!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자! 비도 맞았고... 리아는... 똥도 쌌고... 예스! 네... 넌 뭐가 그렇게 신나니? 예스! 음... 응? 음? 우리 집 앞에 누가 이렇게 똥을 푸짐하게 싼 거야? 개가 쌌나? 여보! 나왔어 얘들아! 아 어. 여보 우리 씻고 있어 금방 갈게! 음 그래? 베라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나 먼저 먹어야겠네 <웃음> 야 민트 초코가 역시 최고라니까 아 근데 깜빡하고 일회용 숟가락을안 갖고 왔잖아 아이 뭐야? 이거 오늘 만든 새끼네 이거 이걸로 조금만 맛볼까? 음 맛있다 음. 음. 어, 이, 여보! 음, 지금 뭐해요? 그, 그 키로 아이스크림 퍼먹으면 안 되는데 아 왜왜왜 왜, 왜? 오늘 만든 거 깨끗해 아, 아, 역시 아빠는 정말 맛을 아신다니까. 아, 내똥이랑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맛있다는 걸 아시는 거지. 어, 어, 그, 그, 그게 무슨 말인데? 그, 그거 리아가 어, 어, 그걸, 그걸 왜 지금 말해? 아, 진짜 더러워. 뿅.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